아드코렌스에서펼쳐진 포트타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포즈로 오늘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럭키드로우 시간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상 저희 선물 올려주세요. 네 선물 올려주시고요. 럭키드로우 시간에도 우리 두 모델분께서 수고를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 아직 자 아직 럭키드로우 참여 안 하신 분 계세요? 참여 안 하시면 여기 계시진 않으시겠죠? 자 그럼 모두다 참여가 다 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할텐데 우선 앞쪽으로 좀 오세요 네 앞쪽으로 오시면 우리 모델 분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저도 뭐 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용히실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럭키드로 선물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두 분의 멋진 파보즈 그리고 커피 기프트콘 그리고 구글 기프트카드 그리고 갤럭시 버즈 그리고 깨미 모니터까지. 이 모든 선물은 현장에 계시는 분의 한해서만실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럭키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루 종일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아르테란드에서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중국게임즈는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SRPG 모바일 게임이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게임? 네! 어우 두 분만 알고 계시나봐 자 오케이 취게임즈의 차세대 SRPG 우리 모바일 게임기름다 게임.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르테넨 네. 어우 막 억박자! 어, 하나 둘 셋! 태넨들도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시나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르테넨 네. 맞아 아르테넨들 앞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르카랜드에서 펼쳐지는 우리 럭키에드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화보집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보집,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몇 개죠?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맞네요. 1 1개기 때문에 자, 우리 모델분들께서 각각 다섯 장씩 뽑아주시고 제가 하나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호명합니다. 딱세 번만 호명합니다. 세번 후에 안 나오시면 바로 여러분 패스라고 외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 어, 내 번호가 지나갔는데 저 뒤에서 어, 저예요 하고 뛰어오시면 다 무효입니다. 세번 안에 손을 번쩍 들어주셔야 되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화보집을 받으실 1183. 1183번. 네, 앞에 계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1183번. 자, 어디 계세요? 네, 1183번. 우리 관람객 분에게 첫 번째 우 선물 받으실분 바로 나오셨네요. 자, 지금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그러이 시간 저희 모델분들께서 좀 건설하다면서 바로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드레입니다. 번호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화보집을 받으실 생원의 주인공 1, 9, 4, 7 1, 9, 4, 7 1, 1, 9, 4, 7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잠시 앞쪽에 살짝 길를좀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 9, 4, 7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1, 9, 4, 7네봐으시면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행운의 주인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번. 1110번. 네, 계시나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혹시 번호가 호면되시면 본인이신 분은 손에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옆쪽 1110번. 어, 어, 언니. 어, 네, 옆쪽에 굉장히 어, 크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로 굉장히 좀 넓게 돌아오고 계시네요. 자 저희가 확인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럼 다음번 우선 뽑는 시간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네 확인하는 대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인공 화보직 받으시 행운의 주인공 뽑아주시죠 자아르테랜드에서 배치지구이니 지금 럭키 드로우 우리 행운의 주인공 이번에도 과연 몇 번일까요? 1050번입니다 1050번 마지막 1050번 나오세요 네. 어우 다행히 다들 계시네요 네, 1050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세요 네,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행운의 주인공은요 1940번입니다 1940번 1940번 안 계시나요? 하나 둘셋 좋아요 아니, 오늘 그렇게 자 다들 맞추셨나봐요 한 번에 안 나오네요 자 1122번 1100네 나오세요